지난 이야기 협계계당에 쫓겨나게 된 따가윤서 동맹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뭐 어제 울어서 오늘 눈이 팅팅 부었다고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선생님들 아 어지럽네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아, 아, 풀캠국룰다는 모습 무슨 풀캠이에요캠 켜? <웃음> 아니야. 단이다 갑시다 덕냄인데. 아. 아뭘술 먹방이야 얘들 미쳤나봐. 아니 머리는 까봤어. 캠을아넘병 아, 지금 제가 눈이 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해봤거든 사실 이상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세수했어. 지금 눈이 지금 내 안경을 껴서 가려서 그런 건데 진짜 이래. 진짜 그냥 그냥 이래. 눈썹이야? 속눈썹 아니면 그냥 눈썹? 둘다 많아요. 아 땅을 먹어야 새력치가 올라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땅을 먹어야 저땅 저 먹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 진짜. 오늘 사국지1일차예요 <웃음> 어... 진절스트. 어? 네. 부담 없이. <웃음> 다 주세요. <웃음> <웃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분은? <웃음> 야, 그러면 이러자. 여기에 강 안에 따귀엣번이 많이 있지? 어? 약간.. 여기 뭐야? 근처에 따귀엣번 누구 있지? 시단 따귀엣번 있으면 그 옆에 다 자리 잡고 하나씩 삥 뜯어야겠다. <웃음> 예를 들어.. 어? 어디 있어? 좀 약간 이름 좀 안다 싶으면.. <웃음> 어! 나새삥 뜯어야겠다. <슬기지도> <웃음> 야, 식량단 선생님 잡혀 어딨냐? 그 옆집 가가지고 하나씩 달라야겠다. <웃음> 친한, 친한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어머! 징징아! 얘 근처에서 가야겠다 이런데! 징징이 땅을로도 뺏으면 되지 얘 땅이 내 땅이고 내 땅이 내 땅이지 야 징징이 근처에 어디있 어딨지? 허, 여기로 올까? 야! 징징아 너 세력 몇시냐만5천이나 돼? 나나도만5천0 0요 감사.. 같은데 가금하셔서 성견 참 쓰시면 좋아요 아 조리 돌림 싫어하냐 지금? <웃음> 야조리돌림 싫어하냐 지금? 송견선손 <웃음> 아니 여기 시작해가지고 엔진 야 징징이랑 나랑 세력치에 엠빵하면 되겠다 어. 어 공평하잖아 징징아 내가 8천 가져가고 니가 세력치 7천만 가져가 어? 그, 여기 자리 잡 되겠다. <웃음> 제가 대신 깨려드림 <때려드리>. 무겁강병을 <웃음> 노드가니 로드간... 유지 유시... 유지 아나미아야 <웃음> 그래도 야피난길이 우리 웃으면서 하네 어. 나라 공주. 아, 진짜. 야, 나라 이름 공주 누구야? 좀 웃겼다. 아, 뭐 싫어냐고. BJ 최초 피자 생활. 이제 문제는 얘야, 감영이야 왜냐면 내가 아까 여기 어? 이게 문제야, 지금. 야, 이러니까 미리 꼭자 같잖아, 새끼 야, 뭔지 알지? 그, 그런 느낌이 들지, 나? 아, 나 진짜. 남들이 싫어냐, 지금? 아, 간다, 얘들아. 아, 오지 마세요, 밥버거님. 오지 마세요.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바스트 40분 걸려서 왔다고 오지마 오지 우는 거 아니다 그거 진짜 아니다 어 그거 아니야 하 살았다 같이 볼래? <웃음> 아 진짜 카페 박제 지금 아. 야 우리 거 어디 잠시만 우리 그리다 보자 아, 너무 님80 언제 보셨대?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아, 동냐 왜? 아, 진짜 아, 피난길에 오르는 군주 발견! 피난길에 오르는 이동하는 군주 발견했어! 야, 대이석 실화냐 지금? 나 바쁘다, 봐 다섯 번째 행군이라고? 지금 다섯번 탈출 시도를 다섯번째 한거야? 아... 나빌같지 <웃음> <남일> 않다 씨... <웃음> 나빌같지 않다 다섯번째야 <웃음> 찌드로이 화나 저거는 저거 찌드로하다 아... 근데 이거 봐야돼 얘들아 가다가 이거 보도 오빠... 뭐야 이거 마라일은윤씨일 이쪽에 마지막 공주세력요8 0달이었나불은강패이 <웃음> 꿈에 끊고 피자길에 오르게 되는 <웃음> 아나 진짜 아 미쳤냐고. 아나 진짜 기네. 하하하하하야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분 언제부터 있었어? 누가 내꺼님또 쎄? 이분 언제부터 있었어? 아 나는 이러면 나 여, 여기 집 짓는데 나 여기 지을 건데 잠시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경쟁자가 많아졌지? 야 너네 왜 갑자기 야어내 먹을 땅 없네? 빨리 잠시만 야 이거 방송 방송 키니까 이게 문제다 야 경쟁자가 왜 이렇게 야 자표 그만 찍어 얘들아 남대도 많은데 왜 여기 오는 거야? 야 원래 없었는데 아 진짜 체력지8 0짜리한데더 빼줄 땅이 어딨어! 아, 얘들 양아치네, 진짜! 종이! 오늘 진짜 가는 것만 보여주겠어. 가는 것만. 아, 삼국지 삼숙, 80조예요. 웃으세요. 이제 그냥 인정할 테니까. 네네, 오늘은 좋아요, 컨디션. 아, 나 진짜... 근 <웃음> 우리 즐거워, 지금 다들. 어, 즐거워. 우리 이팀 이 선생님들 다 웃, 웃으면서 하고 있어. 뭐라고요? <웃음> 피난 1차로서 일 고열하고 있어가지고. 기가 막혀. 13분 뒤에 도착합니다, 선생님들. 13분 뒤에 도착해. 오... 미스이요 3위슬? 3위슬 못 먹는데? 거짓말하지 마. 2전2전 <웃음> 아, 진짜. 어떡하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정할 거야.